Thank okay. you. 강당이 그큰게 있거든요. 물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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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aying 뭐다에대 아, 지않 또, 또, 또 하는 거를, 또, 에안다는 그런 얘니다입니다니다니다 이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을그그회그가시 따라 붙 생아니 아니 아, 아, 우리 여기도뭐박장이말고그렇 아니 와서 뭐시시 있고 성질이 기 때문에 대로고 월세하에가세하고 월세하고, 월세고하고